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귀로수집도 기분 좀기분이 지도. 로지가 너무 무서워. 귀여운 습득하고 이동해야겠어. 재료수집도 기본 중 기본이지 <목소리도> 필요한 물건을 직접해 주시기 본 소양이지 공물과 인간의 급수는 크게 다르지 않지 잘가 재료수집도 기본 중 기본이지 집 안에 있다고 절대로 안전한 게 아니야.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다면 직접 수립하는 게아 재료 수집도 기본 중 기본이지. 일분 후, 항공 후. 아니, 아니, 왜 그래. 아, 왜 아, 니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아, 왜 그래. 아, 아, 왜그 아, 왜 그래. 아, 왜 아, 왜 그래. 아, 왜 아, 왜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그 이만큼만 죽일 뿐이야 빠르게 습득하고 이동해야겠어 전장에 보급한 곳이 빠르게 습득하고 이동해야겠어 뭐하니? 뭐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심차려라. 바닷바람이 응. 화양냄새를 짓다투성에떨어지지 응. 응. 않겠어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기후는 다다익선이지 주변에 들렸을지도 몰라 그래 연못 여길 탈출하고 싶은 멍청이들이 모여들겠군 기계들이 소음을 가려줄 수도 기회는 <목소리> 바가 익선이지 대법이야 확실히 <목소리> 기회는 다다익선이지장 a <놀람> 고블리 도착합니다. 기회는 응. 다다익선이지 고물 잡아볼까. 정교하고 튼튼한. 기회는 다다익선이지 오, 게 너무 무거워. 공작터 지면 어떡하지? 오케이. 너무 무겁지 않을 정도로만 챙겨야겠네. 만 많이 들어가면 뒤지는데 지금 뭐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짝이 내가 이가 높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데 이가 높고밖에 없는 이건 참 놀라운 걸. 기능는 바다 익성이지 경계를 늦추지는 말아야 해.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란 이란, 이이되 이란, 이란, 이이 이란, 이란, 이란, 이란, 아란 이란, 이란, 이란, 이란, 이란, 이란, 이란, 기본 중 기본이지. 조금 어지럽지 야. 빨리 네? 다스려야 해. 생각 없는 멍청이들이 돌아다닐 것같 어, 잠깐만. 네. 지휘가 올렸지. 내가 좋은 거 줄게. 가도 돼. 낙공 있어. 어, 저도 가도 됩니다. 어디로 가셨냐? 빠 그쪽이 야 여기 같아 지금. 아저저 해진 해진이죠? 아너 걸렸어, 새끼 이미 라저제 체력템 있어요? 나쁘지 않 일단 이거 챙기고. 저런 생자가사망어 카바나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 아, 오케이. 생존자가... 아바가 만들어 준 거야, 그거. 어. 자, 로지 조아하서템 줄게요. 하나는 나쓸 거야. 일본 호, 항공 보급이 이제 슬리퍼와 있으면 볼 텐데. 고전쟁 여기 있다. 이 어.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지. 식수 확보는 기본 중 기본이야. 어우 씨, 스팀 그몇 개야? 어, 저희 한명 있는데. 지식해 볼까요? 저거 아까 저해이 뒤워 버거을 해신이 뒤워 가지고. 가서 켜 봐. 어 왔다 왔다 다 조심했어. 맞네. 저, 저, 왜 엠마 오는데 엠마 오는데? 씨 없잖아. 들어가지 마. 봐봐. 뭐 있잖아. 와캐는 아, 사람 없지. 저캠 한번 깔고 와야 되는데. 아무이지정되었습니다 와, 이 뭐야? 덫을 좆다고로 깔아 미친 놈이. 네. 오, 가, 들어 가, 대, 오, 가, 웃기, 와, 가, 웃기, 와, 웃기, 와, 웃기, 와, 기 와, 웃기, 와, 웃가 와, 웃기, 와, 웃 와, 웃 와, 웃기, 와, 와, 웃기, 와, 와, 진짜. 파, 더왔고 개랑. 하고 싶게. 파킬하고 있으면 아마 올 거야. 싫어도 와야 돼. 볼겠군 잡고 어, 있어봐봐. 네. 난이도 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기 이야 생존자가 열명남았 라지술이 나는데. 라지 있냐? 라지 어, 살아 있어. 고급이 도착합니다. 응, 살아 있어. 막히란 거잖아, 저거 다. 대기정로 아... <놀람> <놀람> <와>, 어디가? 오오. <놀람> 스개네 펭귄은 한마리 아주면좋조심했었심의 작전도 익숙해. 저 로우 킬 하나 제가 가져갔는데. 응? <웃음> 저 일킬 돼 있어. 어, 했을 수 있지. 미클 갑시다. 미아 섬을 아, 지배하고 있습가 막아있네. 누군가가 클이 이러면 윙지로 나올 것 같은데 누군가가 루미아 성을 침지하고 있습니다 쟤네 이거 쟤네 트럭이다 저거이클 먼저 잡는 새끼야 이거 어, 오케이. 유지네? 아 스페어 나와주기 3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마주치기쉽겠어 제로 수집 중자 음, 숫자가 적어서 다음 음. 금지구역이 음. 아직 남아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 아 카드 막혔고 아무 말 따려고 소리 나는 거구나 아니 맞쩍도래? 줄이 안 들렸을지도 몰라 우리 거잖아 재료 수집도 기본적 <웃음> 병원에 있네요 요지까지 빨리 뛰어가자 네. 아 병원 이구나 저랑 조심했어야지 아요? 지금 탈 타면 안돼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어 나, 왜아래 야, 왔 야, 어디 가 어디 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일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어 묘지, 아, 묘지, 묘지. 묘지 묘지 여기 있는데. 다시 건너왔을 거야. 길이 여기밖에 없어. 성당 가나? 찾아봐 빨리. 네. 거기 어? 어 야, 병원 왜? 가서? 잡고 어... 있나 보다. 어이 사이사이. 오케이, 어부 다 먹었어 우리가. 저희 먼저 이제 마주치는 것만 기다리면 된다. 우리 일등. 나는 로시 작전 하고. 채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티. 필요 없는 거야. 분명히 전 도움이 전 다 잡았지. 저개한 마리. 잘. 잡은 잡지도 않는 애들이다. 음. 병원은 유용한 곳이지. 열덟 다시 걸어서 뒤쪽으로. 1분 후, 항공보급이도착합니다 나는 은햄버야로지한번더 살펴야 해. 남았습니다.